양신공부 핵심이 뭐라고요? 참나가 보내는 자명 찜찜 신호만 정확히 읽어내고 자명하다는 건 하고 찜찜하다는 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 오늘 강의 끝 여기까지. 열나 싶죠? 이건 아뭐그런 거면 뭐 말을 하지. 내가 어렵게 생각 괜히 첫 시간에 긴장했잖아. 뭐 이럴 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 시간의 내용도 다 그냥 그거예요. 참나가 보내는 자명찜찜 신호를 읽어내려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그 노력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좋아함, 싫어함 읽어내는 건 직관입니다. 직관 플러스 분석이 필요해요. 이 분석이 저희가 제시하는 육바람일 분석입니다. 자왜그럴까 왜 이거 이해해보세요. 공부를 이해하시고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덤비면 안 되잖아요. 우리 참나 안에는 분명히 자명찜찜 신호 를그 보내는 그그 그 작용이 있어요. 참나는 반드시 우리한테 에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명하다, 찜찜하다. 왜? 우리 안에 십이지심이 있기 때문에 십이지심이 보세요. 십이지심이 뭘 읽어내겠어요? 자명하다, 찜찜하다. 여러분 십이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측은지심 이 있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해도 누군가 옆에서 지금 피흘리고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내가 흘린 줄 알아요. 자기가 흘린 줄 알아요. 그러면 이게 작용하듯이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비 판단을 또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명한데 찜찜한데. 양심에서 신호가 온다니까요. 그렇죠? 부당한 일을 보면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시죠. 또 남하고 있을 때는 조심하시죠. 지금 여기서 세 시간째 서로 조심하고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나갈 때 이렇게 좀 조심 안 하면 뭐 이렇게 돈을 더 받나요? 뭐, 이익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물론 내 평판을 위해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애고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하고 만났을 때 관계를 잘 맺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서로 조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양심입니다. 거기에 뭐가 좀더 보태면 그것부터는 애고의 마음인데, 마찬가지로 시비도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딱 붙으면 그때부터는 애곡되는데, 고정관념 붙기 전에도 여러분 이미 자명 찜찜의 감각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애고가 각색하기 전에, 왜곡시키기 전에 그 신호, 그 신호 읽어내려면 처음엔 잘안 읽힙니다. 그래서 공부를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부는 내 안에서, 자, 먼저 참나의 현존 안에 깨어 계시면서 참,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악원 복공 공부가 좀 투철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자쯤의 신호가 읽히거든요. 그때 읽으실 때 내면에서 오는 자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면서 참나에서 울리는 자찜의 신호를 직관하셔야 됩니다 아, 이 어떤 느낌이 있다 지금 찜찜하다고 신호가 온다 아니 이건 찜찜하다는 신호가 약하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찜찜하다는 신호가 강하다 이거는 직관으로 읽어내시고 자 이거는 참나가 벌써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본 원리에 맞다 안 맞다를 근데 애고 입장에서 지금 그런 거 몰라요 뭐만 알아요? 찜찜한 것 같다? 찜찜함이 덜하다? 찜찜함이 세다 찜찜함이 덜하다가 더 자명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명하다 자명함이 약하다 이렇게 알아냅니다 분석이 왜 필요할까요? 분석이 직관으로만 하면 되지 왕양명은 너무 직관을 강조해서 그래서 주자하기 싫어한 거예요 직관만 얘기하면 다지 자명하다고 하고 다닐 거다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게 육바라는 분석입니다 저희는 주자학적 분석과 양명학적 직관을 합쳐서 쓰는 방법입니다 양심에서 오는 신호 플러스 역반함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에고는 이 직관만으로 이 에고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자명하다고 하는지 왜 찜찜하다고 하는지 에고가 몰라요 근데 에고가 알아야 하죠 에고가 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명하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아니면 찜찜하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찜찜하다는 느낌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찜찜한지를 찾아봐야 돼요? 뭘로 찾아요? 육바람일 항목을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찜찜한 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명하다는 신호 받았을 때도 또한번 분석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자명해져요. 이런 식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 뿐이에요.